첫 번째로 창령에서 가볼 곳은 남지 유채단지 입니다 지금 남지 유채단지를 방문하시면 정말로 유채꽃의 장관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무려 33만평이나 되는 부지에 한 가득 유채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6일까지는 창령 낙동강 유채축제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즐길 수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정말 유채가 만개를 해서 창령의 노란색 봄을 한가득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또 강이 바로 옆에 흐르고 있어서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고 걷기에도 좋고 자전거 타기에도 좋고 이 강변을 따라 걸으면 너무나도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넓은 부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풍차가 있는 장소는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포인트인데요 특히 이 앞에는 튤립까지 심어져 있어서 마치 네덜란드 같은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유채꽃 뿐만 아니라 튤립도 군데군데 심어져 있어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장소를 지나치지 마시고 인생샷을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풍차가 있는 장소는 하늘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 지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는 태극기 모양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으로 가셔야만 유채꽃 안으로 걸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유채꽃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다리 쪽으로 가셔서 유채꽃을 한가득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채꽃은 거의 다 만개를 했고요. 이번 주말부터 창녕에 방문하신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란 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유채꽃을 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꼭 한번 창령에 방문하셔서 이 노랑노랑한 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창령의 화항산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화항산을 방문하신다면 여기는 또 보라색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봄에 등산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화항산을 방문하셔서 진달래를 가득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4시간 정도의 코스의 화항산 등산길인데요. 이 진달래 군락지에 지금 방문하시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라색의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군락지 사이사이로 길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 진달래를 한껏 즐기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포인트였고요 특히 구름이 가득한 날에 방문을 하니까 날씨까지도 너무나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물락지 안에는 전망대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망대에서 충분히 진달래를 즐기기에도 괜찮고요 이제 진달래의 개화상태가 저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말, 지금 다음주까지 이 아름다운 진달래 군락지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의 향연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서두르셔서 화왕산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창령의 숨은 여행지를 찾아가 봤는데요. 남지 개비리길입니다. 이 강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개비리길은 창령에 숨겨져 있는 산책하기 좋은 코스인데요. 이 강을 따라 걷는 기분이 굉장히 프레쉬 했고 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대나무 숲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 숲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방문객들이 많지 않아 오롯이 대나무 숲을 즐기기에도 너무나 좋은 곳이고요또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멋진 곳이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피해서 호젓하게 봄을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이 남지 개비릿길을 걸으면서 봄을 느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창령의 인생샷 포인트로 떠나볼 텐데요 바로 영산 만년교 입니다 이 작은 다리가 정말 인생샷으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요 이 다리는 이 밑에 비치는 반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창녕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반영을 고려해서 사진을 찍는 게 만년교의 특징인데요 창녕에 오셨다면 이곳을 꼭 빼놓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인생샷 건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년교 옆에는 연지못도 있는데요. 연지못도 역시 조용하게 봄을 즐기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여유를 갖고 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창녕에서는 우포늪도 빠질 수가 없는 곳인데요. 우포눕을 걷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이 우포눕을 즐기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며 이 우포눕을 즐기는 게 훨씬 우포눕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